아,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오늘 한번 구닥다리 건총 챌린지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 날짜가 날짜가 7월 7일 7.7이네요 어떤 분들은 시험 끝나서 뭐, 좋아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시험 안 끝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 갑시다 아방방방. 자 일단 간단하게 구닥다리 건총 챌린지 오늘 달려볼 건데요 아, 구닥다리 건총 챌린지란 그냥 구닥다리 권총만으로 하드 모드를 클리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챌린지로서 그냥 제 도전 의식에서 나온 그냥 심심해서 하기 시작한 챌린지인데 제가 한 6개월은 한것 같아요 구닥다리 권총으로만 그냥 계속 돌리고 죽고 녹화도 안 해보고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못 깨겠더라고요. 자, 그래도 오늘은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봅시다 자 갑시다 바로바로 갑시다 자 네, 일단 반상 바로 없고요 일단 초반은 수월하게, 수월하게 갑시다. 음, 긁어주고 스킬 아래 스킬. 화염 면역 갈게요. 다 좋은 거긴 했는데, 화염 면역이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다 나쁘진 않은 패시브인데, 일단 화염 면역이 급하기 때문에. 나이스 자 위아래 에 골라야 되 는데 위 네요. 일단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동매력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조합 맞춰지고 있고 네, 일단 이번 보스는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 귀여운 친구 고용해주고 자 오른쪽 갈게요 위아래 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바로하로 내려갑시다 자 1-5 벌써 보스 만나게 되겠네요 자 보스는 지금 아마 세가지 중에 한 마리일거고 아마 눈사람왕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냥 랜덤이긴 한데 뭔가 기분상 눈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유인원? 제가 요즘 수정기를 많이 못봐가지고 자 위아래 위아래 자 왼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아래 확인해주고요 네 이쪽이네요 자 이쪽도 위아래 확인해주고 네아래쪽에 가능성이 더 높죠 아래 갑시다 자 일단 왼쪽 보스 보겠습니다 보스 누구냐 와 수정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나와주네 일단 수정계 공략해드리자면 밑에 이 거슬리는 만화부터 부수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풀피기 때문에 딱히 상관 없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제 너무 위험해. 용병 죽어주는 게좀더 좋아요. 오야. 야야야야. 친구야, 이 친구야. 야, 몸빵, 몸빵 있냐, 그런 거? 양심 있어야지. 양심 없어, 너. 사고리도 길면서, 몸빵 왜 하는 거야,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야, 매너 몰라? 어. 친구야, 친구야? 매너 매너 솔직히 매너. 이렇게 이렇게. 아니, 매너가 개매너잖아. 어 잠깐만. 아 전장.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형형형형 형, 형, 형. 아. 아 보참 개짜증나게 하네. 이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웃음> 야, 이게 죽는다고?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 이게 죽네요. <웃음> 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예상했던 거 집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볼게요. 위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고요. 아, 애들이 좀 예쁘게 좀 모여 있지, 어? 이렇게 말이야. 깔끔하게 모여 있어야 죽이기가 쉽지, 어? 아하. 이제 10분 지난 거야, 벌써? 이럼안돼 뾰로롱 첫탑부터 잠깐만 와 소금 쓰고 싶다 도둑조각 상나쁘지 않은데 안 쓸게요 자, 밑쪽에 포탑 네, 무빙 가장 위험한 적이 마법사랑 포탑인데 그 다음에 커다란 검을 쓰는 애 걔가 좀 위험해요 그 외에는 딱히 경계할 필요 없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게임 쉽다 게임 쉽다 면역, 하연 면역, 나이스. 나이스. 자 일단 아래쪽에 암살자 조각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나와줘야지. 좋아. 체력 물약 먹어주고. 자 위에 바로 갑시다. 바로 가서 가서. Hot, 무빙 무 i n g Rubing,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요. 자, 100%, 아! 아 와! 이거, 잠깐만, 진짜 깰수 있겠는데? 패시브 봐봐. 얘들아. 얘들아, 이거 깨면은, 나 부활 없이 깨는 거다. 이미 부활을 썼지만, 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위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고용하시고요. 이제 살짝 아쉬운 게 흡혈이 없다는 점 흡혈이 흡혈이 낄 자리도 없어 이야 이렇게 완벽한 패시브가 나와준다니 스무스 하자 무빙 무빙 무빙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나이스 자 일단은 포탑 근접해서 때려주다가 무빙 포탑 근접 자 어디 또 포탑이야 오케이 포탑 근접 야 용병 죽었어 똥팡 나이스 야 애초에 위가 아니었네? 나왜 한거야? 자 일단 오른쪽 주의해야 된다는 점 잡고 얘 이노를 이용해서 또 잡고, 잡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고. 근접하다가 빼주고. 근접하다가 빼주고. 빼주고. 솔직 심리전 하네? 야, 내가 심리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톡톡! 나이스! 왼쪽 상점! 나이스! 마셔주고! 아 쓸데없이 큰 지팡이 저거 진짜 좋은데 저 화염알도 진짜 최곤데 아 쓰고 싶어 데려와 데려와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아 이거 이거 무기 사는 건가? 아 무기를 내가 장착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 어야어야어야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쪽 뭐야? 저거 뭐야? 시공이 폭풍 뭐야? 저 뭐야? 야 에임 왜저래 제 무빙 아 무... 무빙 무빙 무빙. 아, 이 정도 무빙,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때 더 먹을 게 없긴 한데 코인일 수도 있으니까 가보고 고용, 예 마스터, 예 마스터. 자 긁어주시고요. 폭파. 와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우와. 얘네 걸어다니는 흉기라니까 진짜 얘들아 얘네가 제일 위험해 얘 보스보다 세. 야 보스는 패턴이라도 있지 쟤네 막 갑자기 막 달려든다니까 나이스 얼렸다 얼렸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라라라라라 양심 아 양심없는 새끼들 아좀 방어하면 무적이라는게 말이돼? 컨셉이? 야 쟤네 방패드는게 낫겠다 이럴거면 어, 네 좋아요. 보스 누구야? 스켈네톤 킹 자, 깰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시다. 갑시다! 이면서 시작하면서 데미지 한 3데미지 입혀주고 보고 오 어, 치명타 나이스. 일단 해골 바가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스킬 연계로 간단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검을 흔들어줄 때좀더 흔들어봐. 잠깐만 양심 있음. 와와 검은 들어줄 수 있는 게좋 거고. 잠깐만, 영영영영영영영영영 어머, 나 쉴드 채우기만 해봐. 나 양심 없는 거야. 어그로 끌렸다. 나이스, 나이스 커피, 나이스 커피. 토끼 k 로로 토끼 로 t 무 k 무빈 g r 정무 o k y 스킬 킬컷컷컷컷 y o 컷해 유도탄 피해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지마 오지마! 야 너무 많아 얘들아 오지마! 나왜 이렇게 인기 많아 컷컷컷아너이왜 너 이렇게 많아 아이, 빙 아아 무빙! 무빙! 피해주고 잡고 어 유도탄 피해주고 자 실드 1만! 1만! 1만! 실드 1! 나이스! 무빙! 근접! 사격 하하! 깼어 깼어 깼어 깼어 얘들아 깼어 깼어 조각상 효과 두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또 만났네. 스타시브리 나이스 야, 얘들아, 깼다. 어, 일단 들뜬 건좀 가라앉힐게요. 자, 지금은 다시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최고였다. 무비. 지금 체력 3인데 가면서 체력 회복 할수 있겠죠? 네, 그거 노려서 했어요 찹찹찹찹찹 나이스 자 위에 누구니? 누구니? 데려가 어서옵쇼 자 아래쪽에 상점이 있다면 좋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전에 상점 있었구나 안 먹고 왔네? 아하, 괜찮습니다.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킬로드 말이야. 개 때려, 개 때려.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자,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 체력 자판기 나와주겠다. 좋아요. 일단 데려가고, 자판기. 에너지 물약 자 폭파시키면서 시작 폭파시키면서 시작 자이정도 간단 간단하게 무빙무빙 무빙. 좋아요 자 스킬 스킬 연계 오지마 일단 커다란 벌한 마리 있다는 게 예측되고요. 네. 잡고. 벌 컷. 일단 벌을 컷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요. 벌이 총알을 많이 생성해. 그걸 무빙으로 피하기엔 좀 역부족이 있습니다. 그니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자, 상점. 나이스 상점. 치력 물약. 나이스. 야, 근데 진짜 풀이다.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왔어요. 자, 깰수 있지 않을까? 자, 깰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좋아요. 풀피다, 풀피. 잠만나 스킬 쓰, 쓰려던 게 아닌데? 실수.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해바라기 잡아주고 저 솔라빔 저거 양심 있어야지 어 솔라빔! 아! 어. 무비! 혼자냐? 나이스! 좋았다 왼쪽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엘프 걸러요 네 어, 구닥다리 권총이다. 들어. <웃음> 구닥다리 권총이다. 야, 이거 구닥다리 권총 아니라니까, 얘들아. 나 여기까지 왔잖아. 구닥다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칭 바꾸십시다. 무슨, 뭐가 좋을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자. 이름 적당한 거 없냐? 와, 아프다. 어, 쓸만한 권총? 존나 좋은 것 총? 어, 뭐가 좋을까? 아, 구닥다리라는 이름은 너무 아까워, 얘들아. 구닥다리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구닥다리는 아니라니까? 어, 아, 아니, 솔직히 얘보다 더안 좋은 총이 더 많아, 얘들아. 어? 이름을, 그러면, 어, 기본 권총? 야,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기본 권총? 노멀, 노멀 건? 괜찮잖아. 솔직히. 어, 무빙. 어, 야, 한 마리도 못 잘랐어. 큰일 났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우와, 레이저, 레이저. 우와. 일로와, 일로일로 해바라기. 어, 힐러 남겨, 힐러 남겨. 어. 아, 큰일이다. 야, 체력 다시 달았어. 일루와, 일루와. 혼자냐? 그럼 죽어야지. 자, 아래, 아래. 상점, 상점. 나이스. 필런게 있나? Yes, I need. 갑시다. 일루와. 야, 구닥다리 쓰는 마스터 날 섬겨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 와우 찹찹? 나이스 찹찹? 나이스 자 폭탄시키부터 아저 메구밍 진짜 개싫어 레이저가 더 싫어 오지마 이런 미긴 놈들 와야 개무섭잖아 <웃음> 와 삼다시 오다 얘들아 얘들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시와아 내려가 어 오, 잠깐만 어야 오, 폭발물이었어 저거 기다렸다가 내가 다한 척. 어째됐도 20개부터 잘라 나이스 아자 어... 상점 주겠지 설마 상자방이겠어? 우와 쓰고싶다 붉은광선거? 적어준다고? 야나 적어주면 깰수 있어 나 이거 이거 이건 좀아니지않니 자, 이럴 땐 보통 가운데라는 속설이 있죠. 네, 그렇죠. 스킬. 한번 더. 스킬. 빼고. 안전지대. 스킬 채웠다 갈게요. 와 잠깐만. 안전지대 왔고. 확보 확보 이렇게 확보 완료 내가 서있는 곳 어? 곧 안전지대다 오케이? 오케이 자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아니고 자 아래쪽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아래쪽 가겠습니다 자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아 근데 큰 일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 보스가 아기들곤 형제다 어어오야야야 개찌롱이다 얘들아 개찌롱이야 야 구닥가리 오분총 깨는 거 가냐 가냐 답이냐? 와 잠깐만 자 패시브 이렇게 돼있고요 갑시다 자 화산개지렁이 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왔습니다 이제 갑시다 자 일단 이런거 잘라주시고요 자 일단 제가, 제가 이 새끼 패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최대한 근접하지 않고 때릴게요 어 저거 맞으면 일단 딜이 많이 아파보인다는거 확실하네요 피해주시고요 데미지 한 90정도 나온다 오케이 어, 구라에요 구랍니다 <웃음>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자 어그로 끌어줄때 전 살아 움직여야돼요 오지마 오지마 야야너왜 너 나한테 와 자꾸 위험하게 오야 저거 저게 위험한거구나 일단 대강은 알겠습니다 잘라주고 잠만 잠만 잠만 바쁜 싸대기 싫어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곤란해요 와..잠깐만 아 깝샷 나이스! 얘들아 깼다! 구닥다리 권총으로 소리 질러! 깼다! 영상물 남아있다! 30분 컷! 우와! 야 얘들아 깼어! 깼어! 얘들아 오늘날 짜깼다 오늘 7월 7일! 우와! 야 구닥다리 권총으로 깼어! <웃음> 아, GG, GG,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 아 구닥다리 원천 구닥다리 원천 얘들아, 얘들아, 이겼다. 와, 야, 수고 수고했다, 얘들아.